완료부터어가봅시다 완료란 말이 에요 이거 구별하자. 완료하니까 뭐가 하나 생각나요? 동사에서 헤드피피. 어? 또는 헤드피피. 이런 거 생각나죠? 과거 일 때는 헤드피피. 그죠? 어. 그리고 이렇게 현재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써줬던 것들은 실제는 사실은 뭐였는 거냐면 현재보다 먼저 일어난 거잖아요. 아, 까지 농사했을 때 얘기야 농사. 근데 분사 부분은 형태만 비로온 거야 얘들아. 여기서 형태만 형태만 비로온 거야. 그래서 형태는 분사 부분에서 완료용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냐면 having p P 야 이렇게 나옵니다. having plus P P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나와요. 다른 건안 쓸게요. 여기서 우리는 네. 뭘 봐야 돼요? 의미를 봐야죠. 헤빙 피 p 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해줘야 돼.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줘라. 자, 형태는 헤빙 피 p 야 이거 고정불변이야. 암벽, 암박병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헤딩 이렇게 나오면 틀려 어? 헤딩도 안 돼. 헤딩 이런 거 나올 수 없어. 어? 헤빙 피 p 야 절대 안 바뀝니다. 요렇게.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꼭 알아둬요. 굉장히 중요해요. 확인에 들어가야 될게 바로 주절동사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주절의 동사라고 합니다. 봐봐. 주절동사보다, 주절동사, 주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주동사보다, 자, 어떨 때 먼저 일어나는 일이야. 의미는. 주동사보다 당연히 먼저 일어나는 이런 거를 좀 멋있게 써볼까요. 선행위. 선. 먼저 선차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은요. 얘예요. 얘가 기준이에요. 얘, 얘가 기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준동사. 이게 현재면 네. 여기 네. 뭐야. 네. 현재완류나 과거. 여기가 만약에 과거면 과거완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어, 담긴 의미가. 해빙 피피 pp가 어, 담고 있는 의미는 어? 합의적인 의미는 주절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 요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꼭 잊지 마. 예문 통해서 이, 어, 이어보면 돼요, 이제. 예문이 나왔어요, 이제. 예문들이 쭉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815번, 우리 교재 815번에 요런 게 나왔어요. 그럼 봐봐, 아까 했던 거. 자, 형태는 어떻게 나왔니? having phase라고 나왔는데 having pp. 그치?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빨리 뭘 찾으라고 했어? 어, 시야 바보. 기준동사가 이거잖아. 바보. 그럼 이거 보고 나서 우리는 이거 분사문을 뭘로 바꿔줄 때? 접주동으로 바꿔줄 때. 접속사. 접속사 뭘로 할지 몰라? 몰라? 선택해야 돼 주어는 뭐겠어요, 그면 주어. 우리 했잖아. 얘겠했지 이래서 보죠. 그 다음에 동사는? 공사 쓸때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과거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야. 주제보다 선행이라고 했으니까 대과거고를 쓰는 거요에드러스 이거 피피베일드. 대니한 시제가 여기다. 이거 봐봐. 적주동이 형성이 된 거야. 뭘 가지고 만든 거야? 얘를 가지고 만든 거야. 얘를. 얘를 가지고 적주동을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 투와이스죠 자, 그럼 이제 접속사 결정은 어디서 결정한다? 여기서. 이 내용 비교해 야죠 그냥 다시는, 자, 뭐야? 시도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시도하지. 두번 실패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뭘까요? 두 번이나 실패한 후에 실패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에이터 쏠 되고요. 그냥, 아, 니 애도 쏠 상관없어. 때나, 이유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앱타나, 에제나, 이런 것들 써주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군산의 완료형 또는 완료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완료군사가 왜 나올 거냐? 군산문 중에서도 완료형이 나오는 이유는 뭐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야? 시제와 관련돼 있다. 그럼 그 시제를 어떻게 추적한다? 기준동사, 주절동사가 기준동사가 된다. 여기가 주절이라고 얘기했지요? 자, 그래서 기준 동사를 통해서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일때헤빙피기가 나온 거니까 반드시 이 기준 시에인 과거다 앞선 배가어를써니다 만약에 여기 현재였다면 여기는 아. 과거나 현재 완료로 써야 된다. 알겠지? 요게 기본이 기본이에요. 다른 거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어, 배가보니까배가보니까 어, 자, 뭐라고 나오냐면, 믹서보죠 음, 그가, 에잇, 어, 어, 저녁식사를 어, 마치다라고 쓸까? 연습자를 마신 후에 편집했다. 해렇해볼게요 아, 마쳤냐면, 편집. 잠깐. 마친 후에 대번안 네 해봐. 어? 그럼 여기는, 봐봐.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이잖아. 그럼 시즌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대각으로 바꿔주는 거야. 대각으로 바꿔주는 게 맞잖아. 여기, 버었다 라고 나왔으니까, 헤드, 피니시, 떨어져 있게 맞지. 그렇지? 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대상으로 바꿔주면, 접수, 생략. 주제에주어가같요 그냥 됐고요 시제 비교합니다. 이바 과거. 먼저 일어난, 과거부터 먼저 일어난 대과거. 그죠? 과거 완료가 나왔죠? 과거 완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뭐, 접 주, 동. 동사 변형시켜라 어깨 바꿔주면, 헤빙 힙, 힙 바꿔줘야 돼. 시제가 다르잖아. 과거 완료가. 그죠? 해빙, 라고 써주면 전답이 되는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똑같이 써주면 돼요. 몰라 몰라 한만 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완료형을 이렇게 써니다 시작 갔을 때 그게 뭐 여기 만약에 시작 갔다면 이피니써쓰되잖아피니싱 왜냐 이게